안전하게 신선도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도 북토부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는 어, 생태계에 대한 얘기도 있으나 생태계에 대한 정의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AI랑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면 생태계와 데이터를 두 가지 용어를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 에이두 가지 요소의 기본이 데이터고요. 데이터고 그래서 일단 생태계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강조하고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아까 데이터를 필요로하고 서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어, 실제로 보면 초당 생산되는 데이터 양을 보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당. 이것도 19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데이터 필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요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데이터 기술력은, 켜주는 둘째 치고, 데이터 기술력은 어떠냐. 이 기술력이라고 할 때는 퀄리티도 포함됩니다. 이 기술력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한79 정도.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력은 한78 정도. 이렇게 이제 그 IITP에서 평가를, 그러니까 바비부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저 수준의 수준이 낮아서, 퀄리티가 낮아서 또는 쓸데없어서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연간 한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약한 47조 원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 나, 낮은 수준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제도 지금 제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어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 사이트에서 한국,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과거사부터 해가지고 현대사, 뭐 근대사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d b 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공 데이터인데 어떤 연구하는 분이 그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쪽에서는 이게 아직 지금 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정리된다면 내년에 주겠다. 이쪽에서 아니 나 지금 연구에 필요하니까 달라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조정회에 올라왔는데 저는 이 얘기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됐다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고객님 공공 데이터니까 달라. 나는 다들 권리가 있다. 이쪽은 아직 안 됐으니까 못 준다. 이러면서 서로 악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그냥 오픈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서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 어,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좀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말씀드릴 고뭐 싶은 내용인데 하여간 다시 원론으로, 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어, 국토부도 그렇고 산자부도 그렇고 뭐관리부도 그렇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노래를 하는데 과연 그 가운데 데이터라는 무엇이냐고 라 하게 되면 아직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 관점에서 뭔가 표준화부터 주도해 나가면서 이것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인데 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빅데이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정제될수록 AI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점점 정제되는 이 AI 데이터가 이 사회에 많이 퍼지고 공공데이터도 그렇고 민간 데이터도 있을수록 점점 고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 이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은 어,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시스템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답을 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인풋과 아웃풋, 이건 둘다 데이터인데 인풋과 아웃풋을 주면 왜 인풋이 이런 아웃풋이 나왔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든요. 어프로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이 예측이 달라진다 예측이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떤 엑셀에 대해서 어떤 와인값을 당해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측을 잘하게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AI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표준, 그 ISO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특징들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 스마트 시티 쪽으로 조금 넘어기 스마트 시티와 AI를 제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각각 교통이라던가 분야별로 지금 표준은 그러니까 국제 표준뿐만 아니라 사실 표준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태계에 대한 얘기는 없다. <웃음>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합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라고 할때 AI가 생태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할 때그 AI의 생태계 개념과 그 다음에 도시를 얘기하는 도시의 요소가 합쳐지는 그런 스마트 시티 생태계를 하게 되면 어,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소비를 했고 누가 조정을 했던 간에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있는 AI 기반의 도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이게 정말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같은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휴먼이라는 말인데 이게 people이라는 말도 쓰이고 person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용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을 이게 같은 용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AI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더 많은 그뭐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호운영서 인터 오퍼러빌리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I 기반으로 하는 도시 서비스 이것이 향으로 가야 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어 스마트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이라고 해서 황정성 어, 부산 엔픽께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분도 다른 데서도 레퍼런스 하신 것 같은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볼때이 그림이 한세 가지 다섯 단계지만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뭔가 인프라로 뭔가 구축하는 거그 다음에 이두 개가 버티칼이든, 호라이전탈이든 뭔가 합쳐지는 단계 여기를 저는 생태계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건 정말 미래 도시입니다. 시티에저 플랫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도시인데 이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두 가지가 서비스 허브가 이제 버티칼, 버티칼하면 같은 산업군을 얘기하고 있는 산업군, 산업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이면 교통과 관련된 어떤 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 관련된 산업군, 그러니까 스마트 서비스 허브가 되고, 호라이전탈이면 그것이 뭐 교통의 환경화, 부터 환경은 뭐 다른 분야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호라이전탈이고요. 그래서 버티컬하고 호라이전탈이 잘 융합이 돼서 인터,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을 갖게 되면 이것이 생태계가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삶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생태계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웃음> AI와 스마트 시티를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좀 같이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AI 맵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근에 일본 인공지능 학회 같은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AI의 가야할 다양,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릴 수 없고요. 뭐 맵을 ABCD로 이렇게 쪼개서 어, 프로세싱 관점, 그 다음에 데피니션 관점, 기술 관점, 뭐, 응용 관점, 이렇게 해서 여러 관점으로, 어, 이렇게 AI에 대한 맵을 그렸는데, 어, 구체적인 건 여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AI도 말씀드리고, 생태계도 말씀드리고, 도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 좋은 도시, AI 중심으로 하는 도시 서비스에서 좋은 도시가 뭐냐, 좋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게 좋은 도시인데 이게 이게 결국은 이제 AI가 가는 방향인데요. 보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려운 기술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아직 안된 거예요. 해야 될 AI가 앞으로 가야 할 로드맵상의 하얀 부분이 있니다이 하얀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리, 윤리가 나옵니다. 윤리. 그다음에 뭐어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부분, 하여튼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i 라 하면 가장 문제가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게 믿을 수 있나? 윤리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앞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도시와 영향이 어, 뭐, 좀, 오바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도시라는 프레임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이 프론티어는 인간을 초월한 지능 시현으로 사회성에서 통합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스마트란 무엇이냐, 스마트는 결국은 이제 AI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고 AI 스마트 같다라고 보면 그 AI는 또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어, AI가 발달할 수 있는 건 AI는 데이터 필요로 하지만 데이터만을 필요로 하진 않겠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세, 3자 간의 조화, 이 조화가 결국 은 스마트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어, 완벽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롭게 되는 도시가 본격은 AI 기반의 스마트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잘굴러갈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것이 오픈된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속가능의 키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님비자들이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I,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서비스 생태계 조성, 방안, 뭐 이렇게 제목은 거창한데 정리를 해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다